talking over something casual 찾으러 가도 되네. 밥 먹을래? 술료로 난다고? 왜 이렇게 비싸? 너무나 비싼 것. 개추하면 공항이라서 그런가? 너무 춥네. 우리 가족이 있어. <웃음> 우리 것만, 동그라미.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와, 이거. 와이레덱스 거. 얼마냐, 이거. 2만 원이다, 이거. 너무 신기해. 진짜 너무 맛있어. 편의점에서 토막 다 생겼다 하는 게 별로 없어. 여기 좀 인기. 다음에 국내 식사. 바르셀로나 너무 추워버려. <웃음> 우리는 크롭티에 나시를 입고 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패딩을 입고 있어 봐. <웃음> 그날씨아나 그 <웃음> 하루 아픈 게 너무 너무 아쉽다안 아픈 뭐야. 도시가 없었다 도시마다 하루씩아팠는 아, 네가 아팠어 1년 내가 아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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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어. 여기는 물도 안 주나 보네. 전기포트. 샤워 부스. <웃음> 투명해, 보려 연인이랑도 못 오겠다. 샤워 부스. 화장실. 아, 세면대. 여기가 화장실. 전기만써어서 좋다. 굿굿굿굿굿아 너무 맛있다 아 까먹혀 전단지 받아 버려. <목소리> 근데 별 <진짜> <목소리> 브린페퍼 튀김, 고추튀김. <웃음> 맘에 맘게 생에시켰어 약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아이가. 맛있겠다. 합치해서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 조금 취하니까 더 즐거워. 한브리에 이렇게 취하는 우리 가성비다. 땡큐. 땡큐. 땡큐. 그라샤스. 땡큐. 땡큐. a 감탄 버려 아 초록불 프랑스 가면 뭐, 에비앙스 한거 아니야? 아니 에비앙을 많이 먹더라고 네. 250유로라고? 아 2.5유로 현나이 글랩 3,000원인거야? 아 커서 신발이랑 같이 해줘야지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응. 전화는 찰떡같이 까도. 어, 방향키만 고장났어 옆으로도 안 간디? 위로도 안 간디? 답답해버려. <웃음> 독이 이렇게 나온다고? <웃음> 내 몸에 독기가 이렇게 많아? 하고 봐도 뭐, 리사이클 되는 게네. 굿즈. 팬티. 일곱 장인가? 일주 일 팬티네. 팬티. 귀엽다. 팬티. 티셔츠 음. 나씨. 이것도 입어봤어. 아니, 괜찮다. 지금. 봐라. 응, 거의. 매우 싸다라. 이 젤루루. 이렇게 입고 가면 잼민이 같아? 응. 음. 계절이 나랑 장난을 치는 건가? 그림책 응. <목소리> 아니야? 싸다 문어보건 하나 할까? 비싼 집이었네. 초콜라가 3.6, 카푸치노 3.1. 저 샌드위치가 작다. 바이오고. 대단한. 그냥 쫑긋해서 올렸어. 음, 그냥 조금. 아무튼 아주 맛있네. 스레리아를다저장해놔 저장해놔야 돼. 바디브러쉬 <웃음> 괜히 사왔잖아. 발 뒤에 미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핸디 사이즈로 있는데. <웃음> 우리 아, 네. 바닷가에서 한 번만 하면 안 돼. <웃음> 맞아. 내가 다이소에서 그 사오려고 했는데, 네가 말렸잖아. <웃음> 아, 나 밥을 바을왜왜 어떡해 춤을 추면서 이제 <웃음> 강아지지심에가지고난 그 어, 어.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매미 찢어져가지고 돈을 줬잖아 밥이라도 좀 사맥이라고 <웃음> 온전한 사지를 가지고 일을 한 말이야 카탈루냐 강장 집주 겁내 기로 테이블링 도입이 시급하다 웨이팅 하면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가게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초? Thank you. 와. 연예인 남야 물어볼까? 거위간 같은 거가니에요 거위밭 니에 피가 도는 맛인데 혈액순호도 되는 맛이야 마에는 바위라 코레 같은 거 아니야? 고추보차을 잘먹었 그런 거 없는데 첫째 거는 샤이히한랑도 이렇게 은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보면 한국인은 많이 줘 다음은 샤이니드도는거같 맛있는 거요 기분이 많이 팍 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친절한데, 정말. 34유로, 팁은 없어, 노트속소가서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 오소물보다 효과 좋다는 비타민 같은 그런 약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약국에서 하나 사보려고요. Musty pack? No, no thanks. 커피? 러시아 아디오스 13유로밖에 안 했어 13유로 대박 어, 괜찮아면사 가버려 뭐 어디로 들어야 는지 포테시아 아 따로 돌려봐 사이반네 <웃음> 여기를 가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거면 그 동그라미 바다를 갈아 있어기치를갈 아. 거면 그 바다를 가고 그기가 메인이라는 친구 흥미게생신거 양이 엄청 많다 음. 그 집에 사 가야겠다 나 이거 먹고 음. 알바야 님이 <웃음> 먹어 보겠습니다 지 감기약 같다 공복에 먹는 거를 제일 추천하고 취침전에도 괜찮긴 하고 그 취침전에는 뭐 먹을까? 무슨 먹고까르기닌인것 같던데 그 아까 내 팔을 보고나돈 그 받을까 막다고하면 응. 유기를 별로 안 싫어하나? 귀찮나봐 여기가 <웃음> 라푸라고요 에소고망 응. 바닷가 갈랬는데 망고 갔다가 딸기 와버려. 거리에 너무 많아버려. 시고 싶나? 이렇게 했다가 바가가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어때? 좋아. 난 자아가 없어. 이 아, 오케이. 하고, 응. 이거는 뭐 할래? 코코 맹고. 노노노노노노. No, no, no, no, no. 망고. 아, 예을라 배웠던 거같 망고. 코코 고 코코 망고. 네. 방글래 보도 가, 쏘리. 에셔베이? 어, 이거 하야 돼. 납작. 복숭 아이고 너무 맛있다. 밖에 나가는 길에 다먹겠데탈류 보면 싼건 아니다 문어버거가 심한거나 <웃음> 문어버거에 단단히 꽂혀 노젠타? 리소렌타 맛있다고 <웃음> 모지맛있 <웃음> 여기 대단한 맛집인 거줄러서 거 있네 야 나를 더이 셀로네타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방학간을다 들려서 와 가지고 매 왔어요 해운대 돼버려 싸워버려 자리도 많은데 자꾸 바 자리를 안치려고 해가지고 다른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카달루냐 오케리아 시장 갔고 음. 여기 갔고 내일은 위로 가자 갔... 여기서 내려서 내려온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30분이었으니까 이것도 한 3, 음. 30, 40분 아니겠네 우리 전 중간에 열자 내일이 금요일이야 혹시? 금토에 몬주이 분수쇼를 봐야 되거든 광고에서 음. 사온 거 내가 흰바지가간절했는흰 와이드 팬츠가 있어서 밑단도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가지고 좋았어 그리고 여기 지아들이 패턴 바지를 많이 입고 다녀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핫해버려. 그 이거 내벽도못뜨고 <웃음> 다니고 있잖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충전만 오지게 하고 이만한페어짜리를 내가 사가지고 마에 샀어야 했는데 이그 정도면 진짜 가볍다. 이 진짜 벽돌이잖아. 물좀 작게 할까? 물이 아까워. 우 오늘 저녁 메뉴 사리곰탕 밖에서 먹으려다가 동참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서 라무 먹기로 했어 맛있겠다 두개도 끓여주네 이거 어... 오늘은 어제 산 망고바지 그제 산 자라 티를 입고 가볼라고요때바지택도 떼버려 고 아유. 우리의 색깔 차이가 <웃음> 반대. 고생. 그 저래야 집이 아니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맛있겠다. 귀엽다. 얘 맨날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r e l t I m a s <laughs> t a l i n g a o u t today. 와이파이도 없고 데이터도 안 터져서 1층에 내려가서 예바반 캡쳐해왔잖아요 구독자님이 요거를 꼭 먹으라고 해서 주문했는데 오늘 이게 없대요 비슷한 걸로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 오리지널 줬는데? 말 못하니까 그냥 먹어봐요 <웃음> <웃음> <웃음> 나는 오리지널 갠싱 갠싱 오랜만에 단거 먹으면 되지 마 어우 야고 쓰는 데가 징 아는 메뉴 꿀대고밖에 없어서 꿀대을 <웃음> <그냥> 시켰다 <웃음> 오징어 아니야? 계산물이 하나 긁겨져 있는 새우꼬왜 이렇게 안왜게이게는 거. 맛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이있어어 맛있어. 맛 너 음, 싸다 롤리폴리 같아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친구 잠바에다가 니트바지 신은 크롭티 이렇게 입고 갑니다 음, 3십일두명면 해가지고 어 궁전 같다 아, 이렇게. 주이렇맛있있렇이 자, 프라자에서 수어도 먹고 어 음. 아유, 또 어떻게 저렇게 주문했는데. Can I try this? 대박 영어가 늘었는데. <웃음> 왜 이렇게 맛있냐? 괜히 저렇게. 맛있어 봐라. 나이키, 티셔츠 아른아른 거리네 어 이런 것도 있네 48시간 다음 주까지 보니까 좀긴 거릇올까? 괜비지 3일 비슷하다 문어버거가 몇 개요 뜨끗뜨 하는 게나붙다걸어다닐거니까그 통용성이 좀 비싼 그래저 여기가 전화행을 여기. 타고 근 2분 안에 못갈것 같은데 지하철 통로가 어. 굉장히 길다 타급이다 거의 지하상 각도게 있는데 뭐야 이거 <우와>, 이렇게, <웃음> 이렇게 나하는거 맞죠? 키가 해봤네. 키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그만하라. 우리 여행 그래도 오늘 해 보면 된 거야. 된 거야. <웃음> 오늘 뭐 하긴 하나 봐. 다그 어, 막걸리. 어, 와우 와우. 루즈가 많아. 나이키가 많아. 별거없다 m Nash t h u m b n a 이제라는데 오늘 그, 그가 <목소리> 마법의 성인 줄 알았단다. 서랜다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BTS가 <웃음> 나왔답니다. 나는 춤을 추고 싶다. 좀 천천히 와도 될 듯? 너무 어, 일찍 말고. <웃음> 보컬을 왜 들고 올까? <웃음>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큰 <웃음> 맞는지. <혼났는데>. 집에 갑니다. <웃음> 많이 샀는데 잘못 산거 같다 내가 지금 옷이 없으니까 빨리 뭘 사야겠다는 마음에 막선듯 우리 분수도 한번 받고 남들 하는 거다 했다 도 가고 해변도 갔고 카탈루니아 광장도 갔고 우리 계획적이지가 않으니까그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어, 가야 이탈리아보다 나는 여기 훨씬 나아. 재민이 들었다. 어 이렇게 평화로운 음. 곳이었는데. 너무 조용하고 좋다. 여기랑, 여기랑. 저기랑 요기랑 학교는 요, 요게 요 단대 운동장이 뭐가 이렇게 많냐고 애기들 학교 다니긴 좋겠다 뛰어놀기는 부모님은 좋겠어 오늘은 이렇게 있기로 했어요 가방을 이렇게 열고 다녀 맨날 날씨 소그 저희는 라로카 빌리지 가려고 시외버스 카로 가요 내가 잘때 언제 네. 막바퀴에서 어, 네. 수영만 이렇게 네. 같어요 풀파티를 했어? 니좀 네 슬펐겠네 네. 어, 오버닝 마켓 여기도 있다 버스 타러 가자고 말고 들어와버려 아, 백화점 마트 었다 갑자기 폭풍은 없어버려 엄마 진 약하네 진짜 약하네 은 보는데 이제 눈싸움 하면 지는 거지 길 가다가 또 에코바트가 있다고 들어가보자네요신기해 보여. 내지 휴양찰만 해버 방금 나온 거 아니야? 배추김치막김치막김치는무엇인까카기에시간 <웃음> <깍두기. 웃음> 아, <맞다. 웃음> 정해야돼 6시껏 까 3심 음, 유로 할건왔 나는 제 기본 아니 김밥 아니야? 마요네즈 모스타이저니다 s h 가 라로카 g 리지에서 생이 터져버려 아. <목소리로> 귀엽네 라로카빌리지 추천하니까 내 눈에 차는 게 없어 더 모르고 래서좀 흔들었던 게몇개 있었잖아 몇 가지씩. 맞아, 맞아. Thank you, Thank you. You're 어 다행히 이따 다 먹겠다. 우리 날것 안 먹기로 해놓까 심지어 스시만 먹어봐. 어? 왜? 무슨 마이야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색감이 되게 좀 미지근하다. 노로바이어스 괜히 스시 먹자고 했한번더 먹자. 오늘은 없었던 날. 이것도 기억에서 지워버려. <웃음> 어디 샀지? <웃음> 그냥 나타났어. <나빠갔어. 웃음> 이탈리아에서 만 <막> 사고, <웃음> 파리에서 도안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못 만나는 거 아니야? 미우, 미우. 그러세요, 미우. 하지 말라고 해. 내가 한국에서 아줄게 진 인스타에 많이 나오는 그런 복숭아 나니고 사버려 어. 나는 호불호 없어 이거 보기 힘드니까 그냥 좀다 털어버려 그래 10유로 문어버거 아니야 <웃음> <너무 알겠어>, 지금 스페인 3대클럽 가보자고 친구가 제발 가달라고 빌어가지고 <웃음> <비로가 죽이고>. 화끈하게 <웃음> H&M에서 산 원피스고, 잠옷 아닙니다. 쪼리를 신고 가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못 들어가면 나는 더 와도 되나? <웃음> 추워버려. <웃음> <웃음> 너무 춥네요, 새벽에 너무 떡수고 제껴버려. 토요일은 <웃음> 지하철이 24시간 한다네요 토요일은 주말에 진심인가 보다. 12시 <웃음> 반. <웃음> 아, 무서워. 어, 무서워, 쟤네. <웃음> 클럽 노잼입니다. 가지 마세요. 예쁜 언니들 보는 거는 좋았어요. 이게 맞나? 새까맣게 나오는 게 맞아? 독이 <웃음> 이게 독이라고? 뭐하지금안 먹는 거니 오늘의 데일리룸. 이거 니네 해라. 친구가 방금 선물해줬지. 이사 <웃음> H&M에서 구입한 카보 바지. 피플 럽 쪼리 신었고요. 룸이 굉장히 더럽네요. 여기 4박 쟁반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희는 오늘 드디어 우엘 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엔드 가우디 투어. 점는는 졸업을 안 믿어요. 을못요쟤레리아를 먼저 먹요 졸업을 명 잡탕이네. 여기저기 어요 졸업을 못 믿어요. 졸업을 못어을못어요졸이 샴푸맛 나는거 업을못 믿어요. 어요 졸업을 못 빈. 도준무 안 좋아 음, 예쁘다 양피지 아니야? 해리포터가 쓸것같다 벌써 아, 맞나봐 갈사도 괜히 들고 왔네 음. 연필인 줄 알았는데 비녀였구나 떠나야뭐그뭐 그, 뭐, 점프, 크럼프 하나 봐. 아니 약간 그 뭐지? 토피엠이 하는 거. 맞아 맞아. 어... 아 이거 아니야? 브이니노 아니야? 브이니노. 어제는 지어버린겨 라로카는 없었던 날인 겨 저희는 가우디 투어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보케리아 <목소리> 시장 쪽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목소리>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외저택에 가서 트러스를 먹기로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도 지키지를 먹고 피들의 여행은 음. 이렇습니다 소즈 여기는 길에서 키갈도 하고 자유롭다. 아, 여기가 골드택이야. 없네. 멋진 못하겠네. 어떻게 먹냐면, 이거를 니쪽에 박혀서, 이거를 찍어. 이건 찍어 먹고, 이걸 좀 탁구를 박고 이거를 탁구를 찍어야 음, 맛있다. 이거 맛있는 고맛 어? 마지막슈퍼라고 적어 놓은 거 아니야? 라카을 아니요? 오 마이 갓. to another like famous spot to see Barcelona. <laughs> 왜 이렇게 되네이면서그 나이 서른에 생리 모두 내 바지 빨고 다 맛있어. 대파도 있네구인데 서구인데 서구인데 서구화데 서구인데 서구같데서구사데 서구인데 서구인데 서구인데 서구인데 서구인데 서구인데 서구인데 서구인데 서구인서서 맛있어? 다 너무 홀핀 것봐커트에서뛰었다고지혜가니다 너무 심장이 두근긴 거야 맞 밤거리를 배회하는 중 그래 어디로 가그랬어니보겔이야 <웃음> <웃음> 사람이 안 무섭나? 안 친구가 브레리아꼭 먹고싶다 해가지고 트루스 사러 갑니다 저희가 여기 한세번 시도했는데 잘 때마다 제로소진으로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트로스 오플란 하러 자고 있어요 맛이 달라. 난그 여기 핫초코도 너무 맛있어요. 강량이 있나봐. 장량보다 더 나아도 어때? 무게를 막잘시더니 모자랐나봐. 근데 그냥 줄 수도 있잖아. 새로 기계를 막 짜가지고 트롯쇼를 하시는 거야. 아주 쇼타임 구경하고 엄청 친절하시더라. 잘 되는 이유가 있네. 트롯은 음. 짭짤하고 초콜릿은 잘 자라고. 음. 짠짠 와 쫀다 맛있다 양념구 그냥 주노네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직원이 냅다 문을 잠갔어 아시아스 저, 저저 사람이 닫았다고 문을 나하초코한 잔만 타서 간게 하초코 맛집이네. 수로우길래 그냥 느낌이 7만 7천 원 고생도 생각하고 샀는데 10만 원이네 코스트에 샷도 비슷하네 호요랑 비슷비할 거야 아무튼 난 다녀올게 단... 가위가 너무 킹받겠잖아 거 <웃음> 그럼 무슨 가위야? 가위가, 가위가 있음에 가위 감사해. 감사해. 저희는 오늘 다시 고해공원 재도전을 하러 갑니다. 잼민이들 너무 시끄러운가? 오늘은 롤러레몬 레깅스를 입었습니다. 이 외국 언니들이 언니들이 아닐 수도, 외국 지하 동생들이 쫄바지 많이 입고 다녀서 한번 따라 입어봤어요. 생리 중이어가지고 셔츠로 엉덩이는 살짝 가렸습니다. 기적의 착각입니다. 기적이 아니야. 어 집은 맞는 게와이파이 여기엔 좀 많다. 얘는 아. 네, 진짜 일부러 좋아하는 게 그냥 젓가락질 못해서 딱 솔직히 <웃음> 네 젓가락질 못해있물고기 진짜 늦게 나왔네. 차도 많이... 빨어요 콩밥은 먹는 게 오래 걸리나? 미엘을 좀 의도적으로 늦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은 게저 안쪽 테이블에 늦게 왔거든요. 근데 다들 한 접시씩 먹고 있어요. 예약을 안 와서 미리 만들어줘요. 푸시는데 이렇 만들었는데 진짜 대놓고 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하니까 긴가민가하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욕만 하다가 도시의 느낌이나 이런 건 좋은데 인간들이 좀 싫은 것 같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제 또 그거는 수시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아쉽게는 잘하는 거 색깔이 다르긴 하다 양념 박크 들고 먹어야 되는데 접시를 다가져왔다 남은 거는 겁나 오래 걸리는데 치우기는 또 엄청 빨리 치워요 집빈 테이블이 되버렸어 까뜨려주세요 까뜨려 까따. 물 <웃음> 곱하게 사 맛도로 길거리고 <웃음> 4 8 유로짜리 캘리포니아로 6만 4천 원. 연어가 이렇오 <목소리도> 이렇게 맛있는 거 없어? 맛있지 <웃음> 진실의 미간. 오래 걸리겠다. 김밥 아니야? 캘리포니아 로리지만 이거 사실 김밥이야. 아, 에 네. 연어가 있고 위에 해초 같은 게 올라가 있어 근데? 엄마? 진짜 형이 좋아하고 어 스파리 엄청 땡글땡글땡 스파이포니어 맛집이야 난 이게 제일 맛있어 나 너무 배부른데? 네가 두 개를 먹어 아 왜고 아 일찍 갈라 했는데짜제시간너나 인스타그램이 있네 있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왜 취소를 누르는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슨 노래란 말인가? 명연주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20센트를 드렸습니다 빠빠 아일로 진짜 이렇게 다 추시는 거 어떻게 안돼요? 20센트밖에 안되지? 너무 더워서 <웃음> 여기 왔어요 <웃음> 저희는 고해공원 조금 사람 너무 많아 에버랜디와의 아, 차이점이 아, 차이점랑에디앙에서 차이점. 차이점. 아, 칠룰 덤네리시죠 아. 컵이라도 아, 줘야지 종이컵이라도 아. 좀 주는 것 같은데 잘한다 나가서 안되는 건가? 나와서 현상에 나와 에버랜디꺼 센트장 같아 우리 좀가우디한테가야것가우디랑잘안 아. 아. 아. 아. 맞는 유즈아프라가 여자랑 맞는 여기는 구엘공원이 아닌 거 아니야? 이 자리만 데이터가 터지는 거지 여기가 부산시민공원인지 구엘공원 여기 데이터 좀 맞지? 나를 왜 이렇게 팔로우를 많이 하지? 우와, 나를 샤라그시네 그래.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까르르까르르 수박 좋아버려 프레인 진짜 꼬묵이 지은데 <꿀보이지는데> 왜 <레일> 안나와? <레일>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꼬딱 꼬칠 을거 무슨 공사를 26년까지 아니야. 친구가 저 뒤따라서 지하철을 타려다가 지하철 문이 닫혀가지고 친구가 지하철을 못 탔습니다 친구가 탄 다음 차를 타려고 무슨 역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렸고 다음 차에서 친구 만나려고요 <레일> 아팔 잘린다. <웃음> <웃음> 넌날 바라네 얜왜 데리고 왔는데? 근데... 갈량은 학교에도 아예 놀고있어 보증표도 있으니 이장 선배가 나잖아 지금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잔디 보이나 그거좀 창피하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의 상대로 길을 쐈는데도 지면 5월 19일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시달러서. 아, 영시 다들 우리보다 잘먹살아는데 그냥 우리 둘이 텐션 같은데 자꾸 다니는 거 같지 않요 아니 그냥 느낌이에요 <웃음> 지우랑 금지한 뒤 진짜 상상 안 된다 <웃음> 귀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한번 타나봐. 면봉도 호가봐헛해주어귀어주고귀어고고을 타나 아, 시키네 맛있어? 짜나 맛있어도 따나와 근데 진짜 맛있다 짭짤하니 <웃음> 맛있다 라시아 기분은 나쁜데 맛있어 그래. <웃음> 음 맛있어 맛보게 된다 콜데고 좋은데 잘하네 음, 응. 임종차볼도 잘하네 이제 이렇게 하면 다른 자리에 주세요 라고 해볼래 그러면 나가라는 거야 음. 아! 회담을 안한거 아니야? 그거 같은 게 씹히는 거 같아 시원 제일 많이 먹을 같아 그냥 난 여기 음식이 다내 입에 맞아 시원하고 맛있는 게 짭짤한데 달달해 응. 핫하다는데는 한국인이 꼭 있네. 있네. 이건 그냥 손으로 뜯어었는네요 <웃음> 이렇게 냅다 붙는 게 맞네. 는 투샷인데 이렇게 작은 자야 <웃음> 나올 수 있어. 터피에서 머리 파악이 나왔습니다.